<웃음> 새벽 3시까지 인스타 라방하고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났어요. 영상 편집하다가 카페에 출근할 시간이 돼가지고 준비 좀 해보려고요. 사실 거의 뭐다 했고, 엄마 입으면 되긴 돼요. 출근 전에 영상 업로드하는 게제 나름 목표였는데 안 됐어요. 시간 내에 영상 편집을 더 못해가지고 오늘 퇴근하고 마무리 해가지고 내일 오후에, 오후 아니면 저녁에 업로드하려고요. 사장님이 일찍 보내주셔가지고, 조금 일찍 집에 가보니까. 술은? 술은? 응. 술은? 엄마 왔어요. 엄마 돈 벌고 왔어요. 돈 벌고 왔어요. 술은? 그만요, 그만요. 이슬아이슬아 영상 편집 거의 다 했어요. 지금 새벽이어가지고 집중도 안 되고 알바 와가지고 또 피곤해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 오늘 아침이구나. 아무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 마저 편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야겠어요. 안 되겠어. 수건 빨래가 밀려가지고 아침 부터 수건 돌려요. 택배가 와가지고 언박싱 하나 하려고요. 카메라 삼각대고요. 밖에서 찍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해가지고 밖에서는 거의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조그만한이 조비 삼각대로 찍으면 키도 잘 안나고 몰래몰래 좀 찍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조그만한데 좀 비쌌어요. 2만 원 후반대더라고요. 조비삼각대 250으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행 가거나 바깥 활동할 때 챙겨 다니는 캐논 G1X 마크3고요. 줌도 잘 되고 캐논 G7X 마크2 그 카메라를 썼었거든요. 브이로그 카메라로 되게 유명한 입문용... 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참 괜찮았는데 그 카메라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카메라 초점 잡는 소리가 겁나 커요. 초점 잡는다고 막 도로록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초점이 엄청 잘 잡히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계속 도럭록 도로록 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말하는 소리도 안 들리는데 카메라는 계속 도로록 거리고 그러니까 저도 거슬리고 구독자님들도 거슬린다고 하셔가지고 찾다가 찾다가 찾다가 찾은 게이 지원 X 막스릭 카메라입니다. 초점을 빨리 잘 잡아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로록 거리는 소리가 제 체감상 거의 안 나는데 이 카메라로 바꾸고 그런 소리 시끄럽다 하시는 분들도 안 계셨고 근데 또이 카메라의 치명적인 단점 이거는 외부 오디오 단자가 없습니다. 오디오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소리가 작다고 했잖아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노르시고 유리성돼가지고 픽서류도 잘라요. 그래서 목을 좀 아껴줘야 되는데 마이크 연결해가지고 쓰면 되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샀는데 끼우려고 보니까 오디오 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2이 카메라예요. 캐논 EOS M50 마크2 카메라 욕심이 많아서 이러리스 카메라 하나랑 서브용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 있고 광각 카메라 빅시아 있고 여행 때 요인하게 쓰는 고프로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4대가 있거든요. 근데도 카메라 욕심이 끝이 없어서 실버 버튼을 받으면 은 나한테 셀프 선물 해줘야지 하는 카메라가 하나 있거든요. 정말 비싸 거의 한 300만 원. 네,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영상미 예쁘신 분들은 다그 카메라를 쓰시더라고요. 지금 그걸 사는 거는 너무 해박기 때문에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뭐 백화점이든 마트든 어디든 전시되어 있으면 한번 만져보고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그게 너무 갖고 싶어요. 실버버트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더 덧붙여 보자면 제 새해 목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목표를 많이 세웠거든요. 요새는 그런 목표도 귀찮고 어차피 세워봤자 안 지킬 건데 뭐 약간 이렇게 사람이 막엇나 가더라고요. 올해는 새해 목표 딱 하나 세웠어요. 유튜브 실버 버튼 받기. 제가 거의 막 3년째 구독자 수가 동결해서 조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숫자를 채운다, 찍겠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 좀 떨어지는 추세니까 잘 복을 해가지고 상승세를 타보자 올라가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세운 목표예요 알고리즘의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실버버튼을 받으면은 물론 좋겠죠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한 해가 될것 같은데 아무튼 실버버튼을 목표로 지금처럼 구독자님들이랑 좋은 관계 좋은 사이 유지하면서 추억 뭐 정보 이런 거 나누면서 즐겁게, 재밌게, 오래오래 하는 게 저의 새 목표입니다. 아니, 무슨 유튜브 목표밖에 안 세웠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를 채찍질할수 있는 자극적인 그런 목표를 세운 거고요. 너무 유학계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제일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플랫폼이고 또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삼각대 얘기하다가 뭐 지금 다른 얘기로 샜는데 연결해보겠어. 들고 다닐 때는 이렇게 다리를 접어 놓을 수가 있고 촬영할 때는 다리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세팅을 하면 되는 거죠. 삼각대가 굳이면은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화면 수평이 무너지거든요. 수평도 잘 유지가 되고 이 카메라 자체의 화각이 좁아서 저를 잘 담으려면은 저 멀리 밀어가지고 나를 찍어야 되네요. 삼각대 생겼으니까 밖에서도 열심히 촬영하는 유튜버가 돼 보겠습니다. 화이팅! 수 있을까? 이렇게? 날씨가 오늘 보니까 진짜 많이 풀린 거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잘라도 괜찮은 거야? 잘리면 울풀 확 음, 안 풀려 음안 풀려 끝트머리까지 잘라도 되는 거야? 이게 월컷 영류성 식도염 이런 거 있잖아 아침부터 누가 부다 볶음면을 먹었니? 먹고 싶은데 못해요 <웃음> 또 빈속에 음. 카인 때려놓고 맨날 일어나서면 핫식스 먹고 그런 거안 된다고 밥을 해먹게좀 순하게 먹어 <웃음> 순한 법 이제 나한 행복을 주지 않아 부가검지 받아라 하라 저기 음. 내과의원 그 스타벅스 그선물인거같은데 아 콜레스테롤이 너무 궁금하네 그래, 뭐, 원래도 했거든 엄경박심을갖고 <웃음> 나는 이렇 내랑 샐러넣었고 그렇다기엔 너네 집에 김치가 먹지 않나? 김치를 내가 씻어놔야 되나 지기이해서 씻은 김치를 먹여야 되나? 후골을 먹어야 되나? 아 남녀는 나이트도 내일 낮에 어떤지 음. 오늘 모두 들고 갈까? <웃음> 아저기 사소속이 <목소리도> 그서서고 그지 않고, 그지 않고, 그지 않고, 그지 않고, 그고 뭐가 달고그니 그지 그지 않고, 그지 않고, 그지 않고, 그지 않고, 그지 않고, 고 그지 않고, 그지 고있습니고 감다 집에 반환 중 이제 준비해서 수영하러 가야돼 수영 가방을 써야 합니다 씻는 거는 수영장 가서 씻으면 되고 오늘은 배럴수영복 챙겨갈겁니다. 이거 챙기고 그리고 배럴수모 제가 전번에 샤워하고 수영복 입고 이제 수모 쓰려고 봤는데 수모를 안챙겨온거예요 다행히 마침 친구가 예비수모가 있어가지고 그거 빌려서 수영을 했는데 진짜 그대로 집에 갈뻔했어요. 수모 없어서 아, 진짜 아찔했던 진짜 아 기억이 있는데 아 수모 꼭 챙겨가야돼요. 진짜 수영가방 다쌌습니다아 수건 넣어야 돼. 초건소 물건 소금 챙기고 진짜 이제 다 샀습니다 수영장 다녀오겠습니다 자, 제가 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뒤지어지게 배 고파서, 기본김밥 한 줄, 그리고 땡초김밥, 이렇게 두줄 사왔어요. 요즘 땡초김밥이 겁나 맵거든요? 이걸 먹을 생각하니까 지금 입에 침이 막 고이는데,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어제 티빙으로 협상 보다가 아닌데? 아 공조! 공조2 보다가 자가지고 공조2 마저볼게요이걸로 실종자 스테고요 기장님빡 초김밥땡총 김밥. 야 마누라가 아니면 죽이려고 그럴텐데 <웃음> 근데, 즐거워 보인다. <웃음> 티빙에 아, 티빙에 공조투 떴다. 재밌대, 그거? 그거 좀 재밌었다 했거든. 그래서 나 영화관 가서 볼라 했었는데, 음. 벌써 나온 게울 효과 매우 자작적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도 일리구만 있나 봐. 너무 잘했었는데, 니 없을 때. 어, 사람이 있어요. 사람 옆에만 있어, 그거잖아. 개들이 말이야. 독립씨이는 <웃음> 말이야. 슬럼 수럼 이수름! 그날입니다. 소개팅 아닙니까? 나 나온다 아, 이제. 나 나온다. 잘번다 고마웠어요. 이마리아도 육개장 먹는러 나왔어요. 육개장 300개장 먹 이거 150컵. 두데 먹으면 300원. 육개장을 먹으면 4 0 0 애 아니야? 애 회사도 멋있고응 음. 야근하는 척하고 일먹없어 계시던데 나랑 어? 그 어. 어? 어 씨시아 짜증나 아 인생했어 와이프 믿고 저렇게 하는 거 혜기도 춰야 돼 영상이 있어 왜 영상이 던졌어 어? 어? 저거 내거야 도영씨도 그럼 결혼하든가? 그, 오케이 그 라이언 체력 오래 걸려가지고 기룩으그 오늘도 어, 조깅하려고 집에 가고 있어요 옷 갈아입으러. 제가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편의점 택배나 뭐 우체국 등을 이용하면 택배비가 거의 한 4천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브랜드를 하고 있잖아요. 뉴즈띵 택배 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고정된 금액으로 택배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기생을 해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일일이 운송장 작업을 해서 친구네 집에 있는 그 기계로 송장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친구네 집에서 해도 되긴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 컴퓨터가 편해가지고, 배송 정보 다 입력했고요. 77이라가지고, 이걸 한번더 확인을 해야 돼. 머리가 틀렸어. 주문 정보를 한번더 확인을 합니다. 다 했고요. 이제 옷 갈아입고 조깅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거의 뭐 1년 만에 해운대에서 조깅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또 조깅하러 가보려고요. 어제 너무 두껍게 입어가지고 사실 좀 더웠어요. 뛰면서 다른 분들을 좀 스킨을 했는데 조깅하시는 분들이 맨투맨 이제 입고 많이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입고 가보려고요. 오늘은 베딩 조끼, 후드 집어, 그리고 티셔츠, 비트텍 하나.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웃음> 에어팟 충전도 다 돼서 이제 나가보려고요 수영장 갈 준비 완 수영 마치고 제가 약속명과 마사지 예약해 놔 가지고 마사지 받으러 도 가야합니다 마사지 받을 생각에 벌써 몸이 노아내릴 것 같아요 경락 최고 조깅 했더니 얼굴에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진짜 진실 부부러워 야나좀 부끄럽네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웃음> 얘들이 지금 미쳤다 그게 뭐라 가막 죽이다. 술은... 술은 <웃음> 어쩔 <웃음> 야 꺼야지. 이거... 이거 하에의는타민이라해줬고채는 거지? 이거는 어때 진짜 원래 채거는 거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 <웃음> 흐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컴퓨터. 뭐지치에선 뭐지 <웃음> 도착 음, 왜 말을 안 해? 오늘 모조리 나와줄게요. 신기했어. 나 근데 무슨 드라마 보는 줄 알았지. 반올림 보줄 알았어. 일, 일 하고 일 하고 자자. 펠리트 위 딱딱 오디자 아니 메로 말고 mm 메로는 가 열어 열어 어딥자 오늘 퇴수하는 날이에요 몰랐겠지만 어, 옳지 음, Mm hmm. 친구 집에서 택배 작업하고 집에 왔고요. 서울을 가야 돼가지고 KTX 예매하러 코레일톡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갈때 버스도 타보고 기차도 타보고 비행기도 타봤는데 저는 캐택이 제일 좋더라고요 동대문에 봄진상이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래처도 새로 뚫고 할수 있으면 사입도 직접 해오려고 서울 갑니다. 작년에 3월에 서울을 갔더라고요. 거의 뭐 10개월 만에 서울을 다시 갑니다. 에이? 왜 이렇게 매진이 됐나? 전 창가 좌석을 좋아하는데 에 창가 자리가 다 나갔네 에아 이렇게 서울을 많이 가나? 사람들이 에헤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화요일 오후에 미팅을 하거든요. 그 미팅하고 기차 타고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부산역 도착해서 집까지 또 와야 되는데 저희 집까지 거의 한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자리가 거의 없어요. 음. 아니, 먹을 수가 없네. 창가 자리는 다 나갔습니다. 없어, 없어. 제가 요새 소친놈이잖아요. 수영 엄청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수영 근황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 실력도 많이 늘어가지고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저희 수영센터에서는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수영 실력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서울 올라가는 김에 약간의 호캉스도 겸해가지고 숙소를 수영장이 딸리 호텔로 잡았어요. 몸도 제대로 못가누던 제가 실력이 어디까지 늘었는지 서울에서 뽐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요.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배럴 수영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입은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가 사실 거의 뭐 없어가지고 수영복도 보여드리고 수영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릴게요. 수름이 또 수름이고 수영 강습도 많이 빼먹으면 도태된단 말이죠. 뒤처지는 저를 용납할 수 없어가지고 또 알바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못 뺐어요. 짧고 굵게 딱 1박 2일 가거든요. 그래서 수영하고 동대문 돌고 미팅하고 짧고 굵게 서울을 다녀올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친구들이랑 신년에 가기로 했어요. 필라테스 갔다가 쫄쫄이 레깅스를 입고 음주가무를 살짝 즐겨볼 계획이고요. 제가 수영할 때 입는 브라를 넣는 통인데 이게 부서져가지고 여기다가 염색약을 담아가지고 약을 제조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다 됐네. 아씨 망했다. 염색약 다 발랐고요. 이거 거의 다 써가지고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아요. 저는 눈썹이 굵고 진해가지고한 15분? 그 정도 방치하거든요. 15분 뒤에 지워주겠습니다. 영상 편집한다고. 시간하기에는 잘못돼가지고 25분을 염색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썹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머리가 밝아서 머리색이랑 잘 맞긴 한데 털이 없어 보여. 엄마 어떡해? 엄마 어떡해요? 눈썹이 지금 거의 없는 느낌이거든요. 급하게 브로우카라라도 조금 칠해가지고 에휴 너무 너무 날아갔어. 아까보다 좀 낫죠? 필라테스 가야 돼가지고 운동복으로 갈아 입었고요. 제가 레깅스 리삭스 신는 거 좋았는데 이거 진짜 리삭스여가지고 그게 없어요. 미끄럼 방지 그 고무가 없어가지고 필라테스 할때 미끄러울 것 같긴 한데 에플 워치도 찾고 운동하러 가면 되겠네요 지오다노 경량 패딩이고 이거는 나이키 후드집업이고요 파슬리라는 운동복 브랜드에서 구입한 티셔츠 입어줬고요 그 어디냐 데비에어에서 구입한 레깅스고 양말은 쿠팡에서 구입했어요 부산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입고 다녀오려고요 자랑해봐 사추 치기! 난나자네더미였어미였스틴 휴스틴! 내 손이 저 술을 먹어서가 아니라 맛있어서요전골 어. 맛있어서 맛있어. 아, 난 카라 노래 한번해야 음, 에오! 에오! 그게 뭐지? 룩팡! 아... 맞네? 아. 음. 그시아 어, 어, 어. 모달라 카라 노래가 명곡이만아 음. 에너지가 가지어때든출렁이 이크셋을 드릴까요? 네. 아, 맛보다이가 지금 먹어 되는 거야? 불만, 길만, 이면서 길만 갑자기, 갑자기. 달려야 돼, 나 끝까지 가는 거야. 어. 해볼까 얼마나 먹는지 카운트해라. 만나서 바한 그래. 적이 없어. 김수진도 그래? 음. 우리 만나면 자중하다 우리 만나등 간이 쉬는 날. 이 텐션으로 가 뭐? 노래 많이 너무 취하면 노래를 못 부르니까 약간 취한 상태로 다음 뭐 먹을래? 볶음저도 있어 응? 볶음먹을 맛있게 아, 맛있게 먹었어 엄마가 좀 짱있어서 과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소탄복 응. 이게 뭐야? 스파클링 볶음젓, 사이다 도맛있겠지 음. 근데 네, 소주 먹어아게 소주 먹그면먹프 너네끼리 절충해봐 난다못 먹으니까 소탄복 한번 먹어볼까? 그래, 먹자 맛있게 다시아이 너무 취한 거알아 아 맛있다 빙탄복이먹을 손님 네 그러신 분들이 왔으면 손님이 로먹요 맛있겠다 잘 먹게요 막 사러 오는야겠는데 빙탄복이 뭐야? 유명한 거야? 몰라 이대로 <웃음> 나왔나봐 <웃음> <웃음> <웃음> 맛있어 이거? 짠 맛있니까? 맛있다 어, 지금 두 종이 섞였군왜얘좀꺼은거 그러니까 아니야? 비 오면 진짜 가기 재밌지 얘 미워놔 얘비온데나1 아, 연시부터 할게아 진짜 가고 싶겠다 이 맛은 면봐야되잖나이 지금 상승세잖아 음, 선생님이 칭찬해줬는데 대 홍배워도 될거 같은데 나? 25m 완주 가능? 응한 번에 갈수 있어? 응아구고구 음. 뭐? 뭐, 울래? 몸프라렐라들 그런 거고 뭐머이수돌이가 나냐? 오! 어때? 오! 온그 야, 한 시간에 그럼 15,000원인 거야? <웃음> 비싸네. 비싸네. 원래 만원안 했어? 그니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세 아. 할보 저기요! 저기요! <웃음>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 불 태우고 집에 갑니다. 안녕! 불을. <웃음> 미안해. 엄마 회식 갔다 왔어요. 회식 했어요. <웃음> 응? 일어나. 일어나. 응? 으흠, 으이 콰이, 콰이, 으흠, 30 가까이 주고 샀던 것같 은데, 양감이다 뜯어져 가지고. 포장하러 사무실 출근했습니다 제가 월화 서울에 올라가서 배송 업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택배 작업 미리 해놓고 서울 올라가려고요 고기 안쪽이 좀덜 익어서 한 10분 더 삶아줄게요 오늘 점심은 방금 삶아온 수육이고요 그리고 상추 마늘 송몬의 김장김치, 땡초된장입니다. 저는 쌈장보다 된장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된장에 쌈 써먹어요. 영상 업로드 예약 걸어놨고요. 저는 이제 진짜 밥을 좀 먹어볼게요. 속에 와서 그냥 퍽퍽힙니다.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이씨, 길고 신기하네. 봄을 갈 김에 이런 짓까지 하는 음. 겁 사실 출소 날 자신의 소리가 들어있었죠. 이태춘출은 곧바로 그를 조사했었던 담당. 같은 시간 그 황기석은 검찰 총장과 독대를 하며 네? 민정수석이 약점을 휘어잡고 네, 김수정님 전해드리면 혹은 아침을 맞이하죠 벨게 네 일어났구나 일하고 싶으면 공장에 일자리 알아봐줄게 또 하나 기적가 빨리 이명함 가져도 돼요 명함은 가지라고 주는 거지 줘 잘나서 다시금 좋아 그들이 입맛에 맞게 김성